프리컨시 함수를 만드실 때는 먼저 범위를 지정하셔야 됩니다. 범위를 지정하시고는 fr 자료의 범위를 씌워주시고 콤마 참조 구간의 범위를 씌워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으시고 Ctrl, Shift, 엔터를 치시면 자동으로 값이 입력이 됩니다. 여기에서 100은 100 이하의 값이면서 90을 초과하는 그 사이 값을 말하죠. 정수만 있다면 91부터 100까지의 값입니다. 그래서 이 범위에서는 95 하나만 있기 때문에 1이 표시됩니다.